입니다. 네. 어저께는 제가 저녁에 조금 일찍 올렸죠? 아, 조금 오늘 어쩌면 영상을 못 찍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이제 일찍 올렸어요. 음,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어,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어떤 제 팬분이 제게 어, 뉴페에 대해서도 리딩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이그 뭐지 이 타로는 연애 같은 거 보는 건데도 주로 헤어진 어, 전 남친의 어, 조금 그 이제 뭐죠 팩폭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했어요 연애사보다는 왜냐하면 카드 안 좋게 나면 솔직히 그래. 되게 기대하고 볼 텐데 요즘에요 미국에도요 짝 없어가지고 난리에요. 난리야 난리. 음. 근데 왜 남자 여자가 없는 게 아니야. 좀더 나은 상대 고르고 고 고르, 너무 골란다. 너무 골라. 그렇게 고르다가 다 곤다니까. 음. 어, 자기가 맞출 생각은 하지 않고 만날 사람이 딱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고르려니까 이게 만나져요? 안 만나지지. 죽어도 안 만나죠, 그거는.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 어딨어. 맞춰 남녀는 맞춰나가는 거예요. 딱 맞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중에 한글자도안 맞으면 어떻게 돼? 꺼져. 어, 넌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바래치는 게 사람인데도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모습은 갖다가 똑바로 못 봐. 거울로 볼때 얼굴만 보는 거야. 마음을 못 보는 거야. 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니까. 응. 나 이만하면 직업 괜찮고 돈잘 벌잖아. 그렇게 생각해. 응. 돈으로, 물론 돈으로 결혼 생활을 갖다가 윤택하게 영위하는 건 맞아요.없는 어, 거보다 있는 게난게 맞아요.돈 어, 못 버는 놈보다 잘 버는 놈이 어, 더 좋다는 거 맞아요.그럴 거면은 돈 많은 집사모님은 왜 이혼하나?그찮아요. 어. 이제 성격하고, 그게 안 맞는 거야. 죽어도 안, 그러면은, 아무리 돈 많고 돈 해랍이라고 해도 어떻게 된다? 그치, 바람난다. 음. 여자들도 바람나는 케이스 많아요? 어. 근데, 솔직히 손가락질, 아, 그 그래, 어떻게 결혼하고서 바람을 피지? 아, 참 이러는데 그 내막에 들어가봐 어, 꼴에 어, 돈잘 버는 아들하고 어, 산다고 시어머니 맨날 나만 보면 가자미 눈에다가 <웃음> <웃음> 혀끝 차지 어, 저기 막 그럼 요즘은 핵가족이잖아 애도 많이 안 낳잖아 외동 아니면 어, 많아봤자 어, 둘 진짜 많으면 셋?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어. 뭐야 저 새언니 돈잘 버는 우리 오빠 만나가지고 어, 전연이 호강하네 싶으니까 어떻게 돼. 맨날 은근히 은근히 받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대놓고 받아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대놓고 하다가 만약에 오빠가 이혼이라도 하면 책임 못 지니까 어떻게 돼? 그치 은근히 받아 하는 거야. 음, 외모 디스서부터 성격 디스서부터 살림 디스까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처음으로 칭찬으로 시작했다. 기승절모? 그치. 내 디스. 이걸로 끝나는 게이 결혼생활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어, 봐드릴게요. 뉴페이의 어. 성격이나 외모. 외모가 잘생겼나요? 선생님 그러면 글쎄요. 음, 우리 길바닥 나가봐요. 음, 오징어가 더 많나요? 아니면 나라를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더 많나요? 그쵸? 전생에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얼굴이 박살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어, 은인님들 찾아가가지고 견적 뽑잖아요. 어, 남자들도 어, 저기 막 비비크림에 다 바르고 눈썹 그리고 눈썹 문신한 남자들 되게 많죠. 왜 그러겠어. 어, 오징어기 때문에. 어. 오징어기니까 할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그렇게 하고 스타일을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콩깍지가 쓰면 오징어인데도 얘는 참치로 보여. 음, 찬바다 깊숙한 곳에서 힘차게 뛰어오르는 참치 어,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음. 자 그렇게 하고 직업이 뭔지 뭐 정확하게는 맞추기 힘들지만 어, 비스무리하게 한번 추진을 해볼게요. 음, 자 그럼 언제 어디서 만날까? 근데 요거는 요 솔직히 저도 옛날에 타로카드 많이 봤어요. 제가 리딩하기 전에. 근데 하나도 안 맞아. 음, 하나도 안 맞아. 뭐 멀리 바라보면은 뭐 외국자판다 인터넷도 다그거 저기거든요. 있어 영마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그 가능한 거거든요. 음 근데 너무 이거 갖다가 운물 하나 개구리식으로 이렇게 직업을 평하니까 어떻게 돼내 주변에서 어 영마성 해외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 찾느라고 어떻게 돼? 그치 뻘짓하는 거야. 어머. 저 해, 제제 미국 하고서 무역하는데 쟁가? 오, 제 베트남하고 무역하는데 쟁가? 케니, 응, 뭐 어, 귀에다가 머리 넘겨가면서 몸비일비꼬에서어 찰스야, 내가 응, 어, 저기 뭐, 오다가 커피 전문점이 있어서 이집 커피가 맛있는 것 같아서 한잔 샀어. 특별히 네 생각해서 산거 이거 마셔봐. 이러다 뭐야? 딱 보니까 걔한테 여친이 있네. 그치, 응. 음. 그리고 그냥 어쩌다 연락 온것 같고 오버하게 된다니까 나는 그런 걸 갖다 솔직히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패폭할까 봐 솔직히 걱정이 돼요. 어. 패폭을 한다 하더라도. 음. 타로는 뭐다? 그쵸. 재미다. 재미로만 봐요. 너무 맹신하지 말고. 뭐든지 깊게 빠지는 건안 좋아. 내가 우리 이큰 타로는 무슨 타로야? 그치 라디오 타로 그냥 이러면서 가볍게 듣는 거 출근하면서 가볍게 듣는 거 밤에 자기 전에 가볍게 듣는 거 그치 그거지 미슘일까? 음.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네자 그러면 오늘은 카드 4장을 놨어요 어저께 보니까 어 4, 4번인가 5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내용이 비슷했죠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 체질도 사상 체질이에요 그쵸 소어 저기 막 소음인, 소양인, 그 다음에 태양인, 태음인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저기 타로에서도 4원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4개 뽑는 게 맞아요. 5개를 뽑게 되면 하나는 꼭 비스무리하게 걸리더라고요. 어, 하나는 어그로가 꼭 나와. 어, 나온다 나와. 꼭은 아니더라도 어그로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암튼 음, 우리 5번을 갔다가 좋아하시는 은정님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은정님을 위해서 다섯 개를 계속 했던 거예요. 우리 은정님이 5번을 좋아해서. 어, 지금 이 서론을 5번이라 생각하세요. 어, 제가 조금 서론을 길게 뽑은 게 어, 여러분들에게 좀더 어, 설명을 갖다가 어, 해드려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어, 저는 뭐 5번까지 하든 4번까지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 더 읽고 들 읽고의 차이니까. 그쵸?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닿기도 전에, 음, 뭐야? 무릎이 닿기 전에 뭐? 그치. 뉴패 파헤치기. 네. 6패를 파헤쳐 봅시다. 자, 카드 고를 시,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1, 2, 3, 4. 자, 침착하게 하나 골라보세요. 네.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본 카드는요. 어, 맞아. 이 카드의 주인공은 여자분이 맞아요. 어, 어떤 카드는 성별이 애매모호한 게 있어. 근데 이건 여자 카드 맞아요. 음, 여자 카드 맞고 일본 카드 여러분, 우리 일본 일본 파랑새 여러분, 여러분들이 철벽 아니에요? 어지간한 사람은 눈에도 안 찬다. 음, 선생님, 저 아닌데요. 선생님, 저 만난 사람마다 그지 같았어요. 음. 이해합니다. 왜요? 저는 지금 교과서대로 말한 거예요. 어, 긍정적인 어, 저기 막그 다크사이드를 말하지 않았어요. 어, 그냥 지금 하나만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다? 어, 철벽이다. 어, 직업도 좋다. 그러면서 성격은 그렇지 어, 부드럽다 어, 말수는 그닥 많지 않다 가끔 음, 말을 날카롭게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정도다 라는 거죠 어, 굉장히 어, 교과서대로 풀이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저는 어, 저기 막 교과서는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어, 나쁜 부분도 있지만 하나 딱 넣어 놓고서 여기서 나쁜 걸로다 디스해 버리면 뭐야 나는 개사이코네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되죠 음. 자 일단은 제가 어, 그렇게 했고 어디 봅시다 여러분이 이 카드는 맞아요 혼자인 건 맞고 혼자인 건 맞고 이 교과서대로 하면은 이은녀 그리고 아이가 있는 이혼녀라고 하거나 아니면 싱글 노처녀 골드미스 뭐 이런 어그 교과서적인 리딩은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교과서대로 리딩을 하지 않고 그냥 싱글이다 어 교과서대로 하면 이건 나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다 마음은 늙지가 않잖아 마음이 어찌 늙겠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 10대 20대 초반의 그 감성 그대로잖아 오히려 눈물이 더 많고 오히려 이해심이더 풍부해졌다 그래야 되나? 그쵸? 음. 자 어디 봅시다 서론이 길어졌어요 음. 나의 뉴페의 성격 외모 대인관계 직업 이성관계 한번 낱낱이 펼쳐봐요 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뭐, 딱히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 둔 사람이 있다. 어. 근데 그냥 관망 정도만 하는 중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비춰봤을 적에, 딱 그 연애가 유쾌하고 즐겁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 나한테 꼭 실망과 상처를 주고 끝냈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소개팅에 들어오거나 어떤 우연한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일단은 경계부터 하고 뾰족해져가지고 아우 그옷 그 색깔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면 아 그냥 집에서 있던 거 아무거나 입고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까칠하게 대답하고, 음. 아유 아무거나 이번에 또 너무 잘어우십니다 너무 잘어우십니다제 가슴이 심쿵했어요. 그러면 아 사장 님참 멘트 구리지, 내가 언제 또 멘트를 치고. 암튼 고마워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 그치 남자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음. 칭찬을,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흑심을 가지고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꽃이잖아요. 꽃이니까 벌이 날라, 날라오는 건 당연한 건데, 저 새끼 저것도 아마 구린 새끼일 거야. 음. 아, 저거 생긴 게내 전전 남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새끼가 나한테 물질적으로 데미지 좀꽤 줬지? 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어, 쟤옷 입은 스타일이 내 전전전전 남친 같아. 어, 쟤는 말하는 두가 내 남친, 전 남친 같아.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어. 무릎은 시리고 음, 옆구리가 시리다 못해 얼었어. 옆구리가 동상을 입었어.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너무 철벽을 치는 거야. 그냥 사람이 나한테 대, 말을 건다고 해서 그게 다 호감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뻘쭘하니까 좀 상황을 갖다가 조금 스무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칭찬을 하거나, 어, 어, 웃거나, 뭐, 이러는 건데, 그거 갖고 너무 예민하게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아유, 그냥 얘기하다가 아니면 그냥 속으로, 음, 쟤는, 음, 너는 아니야? 음, 그래, 너, 음, 너 아니야? 이렇게 얘기 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꼭 겉으로 들여놓고, 너 아닙니다. 어, 너 아니야? 내 스타일 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폴시를 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소? 음, 약간 어 철벽이나 그 여러분들의 특유의 차가운 말투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음, 음, 상대방의 성격이나 외모. 봐야 될것 같아요 외모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음, 잘 모르겠고 어, 조금 여러분들의 뉴페는 음,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어, 융화 어, 대인관계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 그렇게 보여져요 어.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딱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친절하고 괜찮고 두루두루 친한 것 같은데 뭔가 모를 그늘이 있는 사람이다. 음, 그늘이 있는 사람이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다. 어. 그냥 과거에 자기가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스스로가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래야 되나? 이거 뭔... 음. 어, 개같은 짓거리인가 싶겠지만 그런 사람 많아요 음,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 왜냐하면은 이 과거의 경험들로 봤을 적에 나의 연애는 다어 새드엔딩이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어 대시 같은 걸 하기보다는 지레 짐작하고 그치 물러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뉴패는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지 않고 이번에도 그렇게 지레 짐작으로 혼자 뒷발질 할수 있다 어. 어. 뒷발질, 뭐야. 그니까 뒤로 슬슬, 슬슬 지 혼자 물러나는 거지. 응. 어. 옛날에 그 왕이, 왕이 방 안에서 내시들이 물러날 때 어떻게 물러나요? 어. 뒷걸음으로 물러나잖아. 예이! 하면서, 어. 알아서 그렇게 뒷걸음질로 물러나게 물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가 다가왔을 적에 그 사람은 싫지 않다 그러면은 너무 날선, 저기, 어, 대합법을 구사하기보다는 조금 어, 부드럽고 어, 도시적이면서도 부드럽게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하면 어,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과거에 어, 과거에 뉴페 아니 이제 뉴페래 국폐 생각하고 있잖아. 국폐 어, 뉴페 아니 막폐? <웃음> 선생님 저안패요 <웃음> 생긴 건한열쯤팰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제 마음은 구름과 같답니다. 섬사탕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 음.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을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과거의 사람의 과거의 기억이 얽매인가 아닌가 싶어요. 어, 과여, 과거에 못다해둔 사랑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남아있어서 누군가를 갖다가 받아들이긴 지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 응? 음? 근데 왜 이거, 뉴페에 대한 거 봤어요? 내가 그 마음을 알지. 응. 안 돌아올 것 같잖아. 응. 과거에 남친한테서는 연락조차 오지도 않고, 응. 꼬라지, 꼬라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걔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혼자 발도 동동 구르고. 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강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니거든 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원치 않는 어, 원치 않는 어, 휴식기에 들어갔다 어,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그렇지만 뭐다, 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육패를 보나 몰라 그런데 구패가 나와서. 어. 근데 여러분들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어.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남성이 어, 남자가 갬성 가득한 남자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어. 부드러운 남자는 별로 시... 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다가오는 사람의 스타일이 다 부드럽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맛있다. 뭐 먹냐고요? 음, 리딩하자 말고 이거 송편. <웃음> 미국의 송편. 미국 떡이 얼마나 많은데요. 없는 떡이 없어. 없는 떡이. 음, 없는 떡 먹고 맛있어. 음. 미국도 떡 잘해요. 음. 리딩하다 말고 똥얘기음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 목이 아프고 좀 그래서 음. 중간중간 마시고 먹어주면서 해야 내가 좀더질 높고 어, 좋은 리딩을 할수 있어요 음 자, 아무튼 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확 끌어당겨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 음. 막 감성으로 다가오고 그러면 짜증나. 뭐, 뭐야. 뭐 물론 감정도 중요해요. 달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조금 어, 마, 보여지는 것에 비해 조금 음, 음, 다가오기 힘든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얼음공주지 얼음공주 같은 선생님 저 얼음공주 아닌데요 그거는 본인의 그, 그래요 그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전 되게 착하고 어, 여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보나 그렇죠. 어,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다른 거야. 어, 갭이 커. 믿습니까? 어, 음, 네, 믿어보세요. 음, 믿어보세요.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서 잘 알지만 남이 여러분을 자기 자신이 자, 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알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어. 그런 마음을 자꾸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만 어 저기 뭐야 그, 그 대인관계에서 마음에 안들게 할때어 상처를 많이 받아 어,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음, 그냥 어제 캐릭터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뭐다. 그치 상처를 덜 받는다. 여러분은 상처를 좀잘 받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 어, 상처를 너무 잘 받는다. 그래서 그니까 어, 감정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땐 되게 어, 어른공주인데 안은 아냐 똠따땅 응. <웃음> 똠따땅이에요 응, 솜사탕이에요 응. 근데 주변에 남자가 없진 않은데 여러분한테 마음을 들고 응. 근데 하, 조금 잘 봐야 될수 있어요 응.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라면은 어, 부드럽다, 어, 부드러우면서도 참, 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어, 되게 부드러운데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잘 보여주지 않는다. 음, 잘 보여주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이는 걸 극도로 꺼려해요. 음,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항상 어, 어느 선까지만 오픈을 해 더는 안해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제정신인가 할 때가 있어요 어,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지 어, 근데 이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하고요 감수성이 조금 음, 예, 예민하다는 건 뭐야 보통보다 좀더 발달했다는 거지. 보통 사람이 볼때이 사람은 뭐야? 그치. 음, 너무 감성적이지. 어. 괜히 얘랑 같이 있으면 손수건 하나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될것 같고. 어. 얘랑 같이 있으면 오락 게임 같은 걸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자기 어떻게 나를 두고 게임할, 게임을 할 생각을 해. 이럴까 봐. 음. 얘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리액션을 갖다가 아주 크게 제대로 해줘야 될것 같고. 어 그렇단 말이죠. 음, 직업은 뭐다? 그런 거죠. 자기 감성을 살리는 직업이 될수 있겠죠. 음, 딱히 뭐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가 원하는 잘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있으면 음, 있으면 해야지. 뭐 돈은. 그닥 궁해 보이지는 않는다만 그렇다고 뭐 자립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거기에는 약간 그게 있네요 그렇지만 얘는 이상과 포부가 큰 사람이에요 인상과 포부가 크고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가족 애가 좀 있어 음, 가족 애가 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자기 거를 조금 아끼는 타입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음, 아끼는 타입이 아닌가 싶어 자이 사람 생각에도 여러분의 속을 알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응,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응, 여러분도 그 상대방한테 되게 어, 여러분들이 만나는 스타일이 다 뭐였냐 하면 어, 너무 깐깐해 어, 깐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떡하다 여, 여러분들은 좀 어,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수더분하고 다소곳한 면이 더 강했어요. 음, 남자를 보듬어 줄수 있고 포옹해 줄수 있고 뭐노 no 소리를 잘못 한다 그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노 no 그러면 저 사람이 되게 실망하겠지? 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어때? 어, 흑화됐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갖다가 연애의 그 경험치로 알게 된 거예요. 자,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는 이 친구는, 어, 갬성적이다? 직업은, 어, 나쁘지 않다? 어떠한 감성을, 센스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직종의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어, 라는 거죠. 음. 그러면서 그걸로 조금 돈을 잘 벌어. 음. 그걸로 돈을 잘벌면 뭐겠어요 어. 회사원은 아니라는 거지 음. 회사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나 아니면 뭐 어, 동업이라고는 아직 보이지는 않아 그러그 그러니까 동업인지 아닌지는 근데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아직까지는 직업군이 딱히 뭔가 정해진 거 없어요. 조금 분주하다. 어. 여, 어, 영업 쪽일 확률이 높아 음, 영업과 사, 사무직을 병, 병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자기가 사장이면서 영업, 영업을 한다던거나 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줌마들을 상대로 하는 어, 직업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어, 어떻게 번다? 나쁘지 않다 돈 버는 거는 음, 그렇지만 얘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정직한 놈은 아니라는 라 거지. 어, 완전히 정직한 놈은 아니에요. 어. 왜냐면 그렇잖아. 장사꾼이 이익 안 남는 거다는 소리하고 노인이 죽고 싶다는 소리하고 처녀가 뭐 어, 시집 안 간다는 소리고 3대 거짓말이잖아. 그런 거지. 장사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은 자동적으로 해야 돼. 자기는 이걸 갖다 무슨 거짓말을 한다? 그치 하얀 거짓말 얘는 하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거짓말 좀 했어, 어, 거짓말 좀 했고 요즘에 장사가 좀 뜻한 대로 안 돼가지고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음. 그리고 이제 회사에 다니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나. 하... 회사 다닐 때그 레벨이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밑에 자기가 부리는 사람은 있다라고 봐요. 음, 그치만 완전 높은 직종은 아니고, 그치만 자기가 포부를 가지고 높이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높이 올라가지 않았다. 어, 장사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아직 기반을 다 잡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어, 뭐야? 그치? 음 어느정도 숨통은 트였다라고 봐요. 근데 요즘에 좀잘 안돼.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몸도 찌뿌둥하고 어, 음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성관계를 한번 볼까요? 음이 사람은 스타일은요. 그냥 딱 보면 그냥 fm 이에요 어, 날라리거는 아니야 어, 날라리거는 아니야 fm 이에요 스타일이 어, 어떻게 보면은 어뭐그 영화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은 2대8 가르마 아주 깔끔하게 타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 깔끔할 수 있다 근데 거기다가 자기의 매력을 감미했기 때문에 깔끔하면서 약간 스타일이 있지 않나 싶어 어. 무조건 이대팔 했다가 깔끔한 건 아니지 개콘 같은데 봐봐 이대팔 하면 그게 깔끔한가? 어 웃기자고 하는 거지 그 비상대책위원회 안 돼! 야 그거 안 돼! 하는 님 뭐야 뭐, 김효 뭐지? 어걔그 이대팔 가르마에서 쫙 붙여잖아 그거 세련됐나? 아니지 어 근데 얘는 조금 자기만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느낌을 살려서 좀 깔끔한 편이 아닌가 싶어요 어, 선생님 제 주변에 아무리 깔끔한 사람 찾으려고 해도 깔끔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모든 기준을 자기의 초점을 두지 마. 걔는 걔그 뭐지? 걔 리벨에서 걔 자, 자기는 굉장히 깔끔한 거야. 어, 그럴 수 있어. 어. 음, 어디서 만나냐라고 한다면 은 이거는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응. 어. 여러분한테 진짜 마음과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거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분 자체도 마음만 있고 어떻게 액션은 하지 않아. 음, 액션은 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이게 여러분 짝사랑인가? 이게 짝사랑 느낌 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거 뭐지? 혹시 여러분이 양다리예요? 어, 그럴 수 있지. 왜꼭 상대방의 양다리, 양다리라 그래서 걔 심각한 양다리 말고. 어. 다가오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 사람, 저, 이 사람, 저 사람, 어제 성격 같은 것들, 어, 비교 분석하고, 아직까지는 뭐, 딱히 그렇게 진전된 관계가 아니고, 그냥 두고 보는 관계가, 어, 저기, 뭐, 둘, 셋 있을 수 있지. 어, 난 그렇게 보는데. 음. 근데 막,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흥청망청 놀면서 두 셋을 만난다라는 내용은 없어. 음.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아끼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이 고르는 것 같네. 음, 여러분들이 음, 음, 두 사람을 놓고 고르는 느낌이 나. 음, 먼저 여러분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외롭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 신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음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약간 감정의 늪에 빠, 빠질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음.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음. 어떻게 돼면 어떻게 돼요? 음.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해, 어떻게 해. 좀 기다려봐요 음 본인이 다가가지 말고 이거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안 되면 어떡해요? 할수 없지 음. 이거 여러분 짝사랑이잖아 음 아니면 상대가 짝사랑이든지 둘중 하나가 짝사랑이다 음둘중 하나가 짝사랑이고 그냥 가끔씩 자기 시간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다고는 라 보기는 아직까지는 뭐해. 한 사람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기 뭐야 약간 보수적이고 어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사람 이 음, 두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두 아까 그랬잖아요 둘 셋이라고 하나는 과거의 사람, 음 과거의 사람한테 한번 내가 대시를 해볼까 만나자고 그래볼까 아니면 갬성 남을 할까 아니면 뭐지, 어 이해 타산 남을 갖다가 선택할까 이렇게 기로에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날이 날이다 만큼 날이 많이 추워졌잖아. 음. 날이 많이 추워졌다 보니까. 어 지금 아직까지는 선택을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맞아. 어,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사람을 고르자니 여기가 가서 캥기고 이 사람을 고르자니 저기가 가서 캥기고 아 미치겠다. 어 이런 거지. 어. 그래서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선택할 수 없다. 어. 그래서 서, 여러분이 이걸 본거 같아요. 이걸 봤는데 어. 여러분. 귀 막고 눈 감고 어떻게 뭔가를 갖다가 무슨 수로 어 무슨 수로 저기마저기 하겠어요 지금 당장 답을 낼 생각을 하지 말아요 왜냐면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여러분도 모르잖아 음 다음 달에 어 다음 달에 아마 모일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 카드로 봤을 적에는 이거는 개인적이기다기보다 약간 비니,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나. 어, 어떤 회식자리나 이런 데서 한번 볼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가 보이고 그 사람은요. 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아직까지는 어, 새로운 이성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게 없어요. 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친절하게 하니까 어, 장, 여러분들만의 오해 아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지.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어. 음. 폭포 그야 되잖아. 안돼안 음. 돼. 안 돼. 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 좀더 시간을 길게 끌어야 돼요. 길게 끌어야지많이좀더 확실하게 볼수 있다라는 거야. 어. 지금 당장은 답 내가 지금 계속 보면 돼도 답이 안 나와.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이 들었다라는 거 그거 안 나와요. 음... 왜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의 호감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거 호감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을 갖다가 다 어, 뭐야? 아, 막 어, 이렇게 저기 막 정리하고 여러분한테로 달려가면 달려갈 수 있는 그, 그런 에너지가 그런 동력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 친구도 어. 이 사람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어 그냥 인간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 호감은 어느 정도 느낀다. 그렇지만 그 호감 갖고 다가가기에는 좀 그렇다. 이 친구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지 못한 거 아니에요? 애매하니까? 내가 봤을 땐 그런데? 음. 여러분도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다. 애매하잖아. 응, 괜히 다가갔다 내가 쪽팔릴 수도 있고. 여러분은 이미 누군 줄 알아. 누군 줄 아는, 알기 때문에, 이거 뭐, 뭐, 직업이니 뭐니, 이런 거, 솔직히 얘기할 필요도 없지. 그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어, 미, 저기, 뭐,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이었냐라는 거예요. 응. 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일까? 음.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거는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좋아서 그런 거 아니, 아니고 그냥 거짓말, 어 거짓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슬프겠다. 그냥 로비, 로, 라비 정도를 해줄게요. 로비, 어 로비 정도를 해줄게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뭐 굳이 나쁘게, 예이 사람은 그래 그래야 자기가 자기 평판에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남의 눈을 갖다가 되게 의식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 그치. 그냥 여러분들하고, 어, 저기막 굳이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잘 대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보면 되게 신경질적이다? 응. 여러분이 속으시는 거예요? 응. 되게 신경질적인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좀더잘 보세요. 응. 되게 신경질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 안 믿어? 응. 아마 자기 자신조차도 안 믿을걸? 어, 이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냉, 혈, 안, 어. 이 사람은 심장이 없어요. 음. 심장이 없어, 심장이 없어, 응, 없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 잘하고 고백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아직까지는. 어, 그러다 놓칠까봐 그래요, 선생님. 저, 어떻게 좀, 어떻게 좀안 될까요? 놓칠까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다가가면 까일 확률이 더 높은데? 7대3? 까일 확률이 7 될, 될, 된다기 보다는 이 할은 그냥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친구처럼, 어, 비즈니스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 이름 뭐냐? 7대3에서 3. 3에서 2는 그거. 이름 뭐냐? 어, 그냥, 아이씨, 이거, 아, 알겠다, 어, 이거지, 그거지, 뭔가 답을 딱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씨, 이거는 그거야, 영어로. 그래, 알겠다, 어. 그런 거지. 그, 알겠다, 그럼 뭐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얘 어항에 한 마리의 관상용 물고기가 되는 건데, 과연 내가 관상용일까? 이거지, 응. 어.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거를 갖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이따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어, 팩폭을 해야 되잖아. 아 어, 가슴 아프어 여러분 미칠 것 같아요. 암튼 <웃음> 그래요. 자 1번 카드 여러분은 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아. 음 이미 알아 누군지. 어 이미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도 어느정도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어. 그 생각 조 생각 뭐 생각이란 생각은 다 난다 어. 과거의 남자도 생각났다 이시기도 생각났다 저시기도 생각났다 혹시 제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은 내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다 고백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확률이 있다면 고백하지 뭐하러 이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겠어요 이거 벙어리 냉가슴인데 아니 그렇소? 당분간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음, 결론이 안나 카드를 이만큼 뽑으면 들도 결론이 안난다면 안은 당분간 이, 이 상태로 저기 막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음, 어, 그래도 뱀띠 닭띠 어, 소띠 겁살이에요. 어, 겁살 뭐야? 뺏긴다. 어, 이 남자를 뺏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 호랑이 띠, 어, 말 띠, 개 띠들은 어떻다? 지살이니까 어, 그냥 누구 대타로 나간 데서 어, 대타로 나간 데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음, 꼭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리라고 쳐요. 음, 이 대리 저기 막 내가 오늘 바빠서 그런데. 3시까지 그쪽에, 저기, 나 대신 미팅집 나가줄래? 음, 그런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 다음 달에, 어, 양력으로 10월 달에, 음, 그 다음에,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어, 용띠들은, 어떻다? 영마잖아요. 영마니까, 어디 출장 가거나, 어, 돌아,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어,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어, 우연한 계기에, 어, 과거남이나, 이 사람이나, 그 누구를 하나 갖다 만날 수 있다라는 거야, 응? 어? 그냥, 어, 재밌게 놀러 다니는 자리, 어, 뭐, 거창하게는 여행도 될수 있고, 어, 거창하게 여행도 갔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지? 어, 해며미, 어,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어, 망신이야. 망신이 뭐야? 어, 괜히 고백했다. 뻘짓. 어. 그리고 이 망신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어, 그 사람한테 하룻밤을 내준다라는 의미도 있어. 어. 이걸 좋아, 좋아해야 좋아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어. 여자들은 망신상 했을 적에요. 내 몸을 상대방한테 보여줄 일이 생기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저기, 막, 꼭이 사람이 아니래도 누군가하고, 누군가한테 내 몸을 보여줄 일이 있다. 어, 그렇게 보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에요. 보, 이게 또 선택이니까. 어, 선택이니까. 그렇게 보고서요. 암튼, 어, 어. 자,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릎이 닿기도 전에 육회 파헤치기 한번 파헤쳐봅시다. 성격이며 외모며 직업이며 한번 탈탈 어, 파헤쳐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마음이 있을까? 응. 어디 보아요? 여러분들한테, 어, 누가, 저기, 마, 마음에 있는 건 맞아요. 음, 마음에 있는 건. 그림상 그래. 어, 교과서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다? 어, 그래도 한 자리 하는 사람이다? 음, 한 자리 하는 사람이고, 성격은 남자답다? 어. 생긴 거는 아직 모르겠다? 어. 생긴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답다? 어. 자기 일에 어,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 어, 그런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그것도 아직 모르겠어요. 뽑아 봅시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다? 음, 아직 어, 여러분들 자리에서 나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거든. 음, 그리고 뭐다? 아, 다 필요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아, 머리나 시키러 나가고 싶다. 어, 여러분들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 음, 다 귀찮다. 어, 다 귀찮다. 아, 남자고 보고. 아니, 솔직히, 그, 이 뉴페엔 성격, 뭐, 직업 스타일, 이런 거 봐달라 그랬는데, 왜첫 분부터 이런 게 나오지? <웃음> 혹시, 어, 어딜 갔다가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들 혹시 놀다가 만나는 사람인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 놀다가 어, 기분에 꽂혀서 어, 기분에 꽂혀서 어, 뭐 한다? 술 마시고 놀다가 어, 이 사람하고 하룻밤을 자게 된다. 어, 하룻밤 보낸다 이거예요. 술 마시고 놀다가. 어. 음, 맞아요. 그, 그, 그, 그, 그 술자리에서 남자가, 오, 혜민씨, 나는 당신한테 사로잡혀버렸어요. 어쩌면 혜민씨는 이렇게 아름답죠? 해민씨 제게 미소 한 번만 들어주세요 뚜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어, 이 사람이 립서비스 엄청 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기분 더럽게 좋았다. 그하고 하룻밤 잤다. 하룻밤 잔 사람 누구야? 어, 자고 나서 뭐야? 어, 이 새끼가 연락이 없어. 먹퇴한 건가? 어, 짜증나. 주변에 먹퇴한 사람 있어요? 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어디 놀러 가고 어, 하룻밤 자고서 그 새끼가 먹퇴하고, 먹퇴하고서 내가 시리에 빠져 있는데, 어, 주변에 날갖다가 누군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아. 어, 왜냐면 여러분들도요, 어, 딱히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뉴페가 누군지 봐달라 그랬겠지. 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욕심쟁이. 우후후. 아이스. 어. 어디 보자. 맞아요. 어. 여러분이 양다리일세. 어, 이걸 양다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 물론 이이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진짜 양다리 있을 수 있어요. 어. 원 나잇 잘할수 있어. 남녀를 불문하고. 음. 이건 사랑이 아니지. 그냥 즐기는 거지. 어. 그냥 지, 잘 즐기는 사람이 있다 있어. 그런데 이 카드는 그렇게 어. 연인이 필요해 보이진 않아요. 음. 연인이 필요해 보이지, 보이지 않으면 뭐야. 음. 그냥 지금 생활도 만족해. 어. 너무 만족하는데? 굳이 뭐 연애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 나가서 놀면 진짜 다 깔린 게다 이성들인데 그렇잖아요 머리 심각하게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여러분 음 이건 여러분이 양다리다 아 이거 능력 있다 그래야 돼와뭐 <웃음> 이제 시간 세이브 하는 거지 어, 한 사람 만나고 끝나고 한 사람 만나고 끝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천년의 내짝을 보이겠어요. 선생님 전에 그랬었잖아요. 확실하게 하나 끝내고 비겁하게 누구 하나 있으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건 그건 비겁한 법 갑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라고 그러신 분 있어요. 아 그때그때 달라요.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 이번 카드 뽑으면 당신 쓰레기네 이래요. 어 그럴 순 없지. 내 입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진짜 그냥, 어, 아무 사이 아닐 수도 있잖아. 꼭 이거 보는 사람이 다, 뭐, 양다리, 문어다리, 세 다리, 어, 네 다리, 다섯 다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치? 딱, 어. 아, 꿈보다 해몽이다. 내가 또 이렇게, 어, 또내 피아를 하는구만. 암튼, 음. 암튼 그렇다, 음. 근데 여러분도,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 확신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음. 나를 진짜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음. 물질적이면 물질적, 음. 외모면 외모, 직업이면 직업, 음. 어. 성격이만 성격 이렇게 나를 갖다가 다 맞춰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저게 안 되고 저게 맞으면 이게 안 되고 이것저것 다 맞으면 그게 안 되는 거지 음, 항상 뭐 하나에서 미스가 난다 음, 그러기 때문에 뭐다? 음, 쉽게 음. 일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 음.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좀 직업 변변치 않은 놈 하나 있어. 음. 거기, 거의 응. 반백수? 응. 음. 여러분, 여러분도 알 텐데, 이 정도면. 왜냐면 걔는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반백수 주제 바람둥이거든. 어, 그 사람이 이러면 한테 마음에 있어요. 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그래야 되나? 어, 쌍방이 선수다. 음. <웃음> <웃음> 네. 여러분은 남자를 틀었다 놨다 틀었다 놨다 하는 재주가 있고 어, 이친구든 여자를 틀었다 놨다 틀었다 놨다 는 재주가 있다 뭐다? 어, 박빙이다 너도 선수 나도 선수 오예 하이파이브 이렇게 되는거지 음. 승부욕 도게 만드네 이 새끼가 어, 그런거예요이 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거 같은데? 직업은 뭐다? 뭐, 세일즈맨이겠지, 뭐, 세일즈맨. 기업, 어느 회사에 다니더라도 영업파트 쪽으로, 영업파트 쪽으로 있는, 어, 말 잘해요. 어, 말 잘하고, 어, 영말성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잘 돌아다닐 수 있어. 음. 만약에 선생님 그 사람 그렇게 안 돌아다닌데 아니면 뭐 인터넷 세계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지 요즘 다 인터넷으로 클릭 클릭 하잖아요 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꼭 왜,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다 일일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음, 배를 타고 가겠어요 음, 다 클릭 한방에 다 끝나는 시대인데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시대 때나 그렇게 했지 응. 요즘은 수사도 과학수사 하는 시대야 다 과학으로 먹히는 시대고 AI가 응. 통상 응. AI가 다 움직여요 우리 뭐 어디 가도 다 AI가 하잖아 응. 데이터 분석 전화받는 것까지 다 요즘은 AI가 하는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도 딱히 이 사람이 어, 그렇게 막내 스타일은 아니야 왜냐면 돈을 그닥 잘 벌지 못해요 생긴 건 어떠냐고? 글쎄 어, 스타일은 그저 그럴 것 같아 어, 개구리일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이 스타일리시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패션은 개구리인 거고 여러분이 노모라면 아 그냥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꼰대 같지만 뭐영 응, 응. 아,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다 어,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다 근데 꼰대는 맞다 어. 그런데 어떻다? 어. 돈은 없어요. 어. 돈은 없다.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오진 못해. 왜냐면 남자도 요즘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지 나한테 마음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혜미야난 너한테 첫눈에 반했어. 내 여자가 내 주어. 이건 어떻게 말해 못하지. 음, 못한다니까. 어, 어지간한 철판이 아니고서 못해. 그리고 이거 잘릴 거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려줘 좋다 싶으면 할수 있는 거지. 어. 내, 내, 내 인생에 내기한번 거는 거지. 음. 그, 그래서 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 사람이 뱅뱅 맴돌, 뱅뱅 맴돌면서요. 여러분들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요. 음, 여러분들 좋아하긴 하네. 음. 이 사람이 여러분 짝사랑 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막 적극적인 애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자기의 캐릭터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어,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들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그래서 적당히 시간을 내준다. 왜? 왜 적당히 내줘? 여러분들이 그게 딱히 메리지가 없다 그래야 되나? 음, 메리지가 없어요. 일단 킵. 이런 거죠. 그래, 일단 킵. 저기다 저기다 갖다 놔 주세요.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어 저기 막 언박싱 하기가 싫다는 거지. 음.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내가 시간이 나면 만나준다 어, 만나주고 이, 이 사람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그게 딱히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딱히 보여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어,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아,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야 네가 그렇게 잘나가 어, 이런 거지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아직 쓸만한 건 죽지 않아 이거야 어, 얘도 그렇게 얘기를 해 음. 어디 보아요? 음 어, 맞아. 계속 그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응, 어, 그 지경으로 가고 있고, 이미, 이미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알고 있다. 스타일? 어,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 응, 어. 외모? 어, 외모가,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인데, 어, 외모를 굳이 내가 여, 여기서 어떻게 게스를 해. 어. 뭐, 그렇게 심한 오징어는 아니다? 어, 심한 오징어는 아니다? 완전 오징어 같았으면 여러분이 대화를 안 해줬겠지? 음, 그런 거예요. 여, 완전 오징어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안, 하주, 대화 자체를 안 했을 테니까 완전 오징어는 아니고, 음. 그냥 그렇게 딱히, 어, 매력이 넘치는 상대가 아니다. 그렇게 딱히 갖고 싶은 상태는 아니다. 어, 그러나, 어, 다음 달에, 어, 공개적으로 만날 일이 있다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거는 공개 연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 회사원 회사 모임은 모임에서 그렇게 이제 모여서 노는데 어~ 저~ 노는데 이 사람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하고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잖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 대화를 나누려고 들어요 응. 대화를 나누려고 든다 하... 여러분이 저기 뭐야 근데 얘가 웃긴다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있으면서 그 모임에 가가지고요 다른 여자들하고 되게 재밌게 노는 거야 이거 무슨 작전? 그치 질, 여러분들이 질투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여, 다른 여자들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논다 아, 초딩이냐내 아, 제일 짜증 나는 게그 질투 작전 있잖아요 그거 그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질투를 느끼게 하는 질투를 느끼게 하는걸뭐 이딴 식으로 느끼게 하지 그 기분 기 들어온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넌안 되는 거야 음, 여러분이요 짜증나 어, 뭐,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지 어, 이렇게 생각하지 아,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아니고 음, 이 사람이 조금 경솔했지, 경솔하지 않았나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모임도 여러분이 딱히 나가고 싶어서 나간 모임이 아니야 그냥 부탁 받고 나간 자리 아니면 끌려 나간 자리 그런 자리지 그런 자리에 이 새끼가 와 있었던 거지 근데 이렇게 무리수를 뒀나? 어유 참. 얘가 여러분들이 자, 자기 자기가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알아, 알아, 알아가, 알았는데 어떻게? 이미 때는 늦은 거야. 이 사람이 처음엔 지가 되게 잘났다 그랬다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꼬리를 내렸어요. 꼬리를 내려갖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온다. 이 사람 연락 와요. 이미 왔을 수도 있고. 만, 저기, 만 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의 이 뉴패는. 근데 이 사람하고 연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뭔가 답을 안 해. 음, 조금 더 원래 성격이 확실하게 뭔가를 얘기하지 않는 성격인지,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 그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관계가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어영부영 가지만, 어, 하...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거절하는 것 같네. 결국은. 음... 그렇지. 어, 왜냐면 이 사람의 그 질투 그거 쓰잖아요. 그게 어,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봐. 어, 그나마 있던 감정들도 어떻게 됐다? 어, 다 엎어졌다. 어, 다 엎어졌다. 어, 봐봐요. 다 엎어졌다. 말말 말부터 했잖아요. 내가 어, 뽑기 전에 이거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이거 봐, 무너졌잖아요. 음. 이두개 보면 알수 있다니까. 어, 확인사살 한 거야. 무너진 거야. 음, 이게 뭐야. 제대로 사겨보지도 않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네. 어, 제대로 한번스킨십한번못 해보고 헤어졌네. 어, 얘는 지금, 음, 속상해요. 속상하고, 그, 이, 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얘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존심 상해 이딴 새끼가 날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어, 저렇게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왜 해필 너냐, 이거지. 어. 너 같은 바람둥이 새끼,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직장도 변변치도 않고. 음.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요, 이 사람 좀 직장에서 자기 위치도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거 뭐 옛날에 코로나 전에 얘기를 갖다가 이, 지금에 와서 하면 어떡해 지금 세계 경기가 다안 좋아진 판에 그럼 옛날에 내가 잘 살았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잘 살아야 말이지 옛날에 잘산거 확인할 수있 확인할 길 있나? 지가 잘 살았다면 잘 사는 거지 어, 그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당 지금 이 아니면 어? 왕년놓는 사람이 어딨어? 음. 여러분 이 사람 말고도 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또 있어 여러분 인기 많네 그래서 이거 본것 같은데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누구라고 말을 나오진 않았어요 음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다 아직까지는 음 노사라면 그래도, 어, 이, 이놈하고 좀 비슷비슷한 성향이, 있, 여러분들한테 꼬이는 사람이 다이사 이런 게 계열인가 보다. 어, 성질 조금 급하고, 어, 성질 급하고, 다혈질에, 어, 자기 승질대로 말하고. 근데 얘, 얘가 여러분들한테 또 누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사귀자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냥. 얘하고 틀려. 음. 근데 얘하고도 안돼 음. 뭐야 내가 이래서 내가 아, 뭐 여러분 좋아했던 사람들하고는 다안 됐어요 어 계속 어,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다 연락이 와이 남자 저 남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바람둥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어, 지네들이 좋아서 날뛰는 거라라는 거야. 지네들이 좋아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지절난 척 오부지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쪼그라들지 알아서, 나, 알아서 쪼그라들고, 여러분들이 이, 이, 인간들을 갖다가 찾다고 해서, 이 인간들이, 아, 그래야 미안하다, 어, 내가 너를 괜히, 어, 피곤하게 했구나, 이럴 마음은 아니었다. 나 파랑새야 나를 용서해다와 나는 이만 물러갈게 안녕 이렇게 하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 계속 신경 쓰이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거를 갖다가 은근슬쩍 알린다 음, 여러분들이 약간, 그, 그지, 그 관심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찌렁 하고서 얘기, 그, 뭐지, 인스타니, 뭐니, 뭐, 주변에 친구들이니, 뭐니, 하여간,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안부를 갖다가, 어, 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음. 아, 이런 게더 짜증나. 아,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놀아도 마 편하게 놀 수가 없고, 이 새끼 신경 쓰느라고. 어딘가 보면 뒤통수가 택했다고, 그럼 얘가 날 갔다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야, 그러겠다, 뚫리겠다. 음, 그런 거야. 그렇다고, 이게 다가올 그런 용기도 없어. 뭐지, 이거? 음. 그런 거예요. 음. 와, 이번 카드도 이거 참. 맞아요. 음. 와, 진짜. 귀신같다 어떻게 카드를 뽑지도 않고 내가 이걸 갖다가 맞췄지 맞아 맞아 어, 얘는 여러분 포기 안하고요 여러분들 자꾸 푸사나 인스타 뭐 페이북 뭐 이런거 다 뒤져서 여러분들 사진 보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어 일단은 그래 얘가 너무너무 날갔다 싫어하고 소름끼쳐하니까 일단은 일부 후퇴 이보 전지를 위한 일부 후퇴를 한거예요 어, 한건데 이 사람 뭐 그렇게 직업이 썩 나쁘지는 않다. 직업이 썩 나쁘지는 않고 음 저기 막영마선 직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쪽. 그 성공을 앞두고 목적에서 틀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요. 어, 없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직장에서 자기 입지가 약간 난처하게 된된건 사실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어, 잠자기가 힘들고 이번에 했던 일이 어, 제대로 안된듯 싶어. 음, 안된듯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할 확률도 높아요. 지금 조금 어, 좀 그래. 왜냐하면 이 이 인간이 다혈질이고 뭐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덤벙덤벙 덤벙대다가 어떻게 됐다 어 일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못돼가지고 어떡 하다 어 그렇지 지금 난처 난처해진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우월한 위치 있지 않나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호감 표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제력.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성형은 뭐다? 그치 커리어먼이다. 커리어먼이고 돈잘 버는 여자다. 화끈한 여자다. 어. 나를 갖다가 확끌어줄수 있는 여자를 원한다 어머 선생님 남자가 뭐 그래요? 남자도 그래 오. 요즘 물질만능 시대잖아 남자들도 돈 벌어야 된다는 그런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치. 남자들도 여자가 확 자기를 갖다가, 어,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은근히, 은근히 바라는 게 아니라 요즘 그냥 대놓고 얘기해. 어, 내 입장이 이렇다.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요즘에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 생긴 거는, 어, 아까 얘기했지. 그러면 이 사람의 저걸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음, 저거 저거 저거 어. 이 사람의 그 과거의 연애 스타일 같은 거 어떤가 연애 스타일이 어떤가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 연애 스타일도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음, 재력은 뭐썩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여성 편력은요 난해하다 어, 난해하다 그래도 연애를 갔다가안 해본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연애의 결과는 그지 좋지 않다. 어왜 좋지 않냐 하면 은 내가 그랬잖아이 사람은 약간 어, 계산적이라고 여러분들의 경제력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안 만나. 어, 그래도 저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들지 저보다 못한 사람은 만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뻐도 어, 얘는 그냥 미련 없이 돌아서요. 돈 없는 여자한테는. 음... 그래서 얘는 연애관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냐면 얘는 목표가 뚜렷해 응.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고 그, 어, 그게 그 어, 어떻게 보면은 하... 맞아요 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어, 어리석은 걸 수도 있어 진정한 사랑은 한 번도 못해 보는 거잖아 이 사람은 음.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인관계가 썩 좋은 애는 아니야. 어, 썩 좋은 애는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어, 계산을 갖다가 두드리면서 사람을 만나 만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하고 좋을 리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옛 인덕도 어, 인심을 많이 잃었다. 어, 인심 을 많이 잃어서 인덕도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어, 아, 어, 카드에서는 이 사람하고는 엎어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한번 주변에 잘 봐요. 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혹시 다른 유패가 나올 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뽑아도 다른 사람은 나오지는 않아.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어, 일것 같아. 음,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지금 계속 카드를 뽑아도 어,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분간 어, 연애운은 그렇게 어,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라 거예요. 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뭐, 무릎이 닿기도 전에. 유폐 파헤치기. <웃음> 네? 아. 아,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되게 되게 바빠. 음. 어디 한번 3번 카드. 유폐에 대해서 봅시다. 음. 여러분들은 무슨,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 징크스 뭐 이런거 어디 봅시다 선생님 무슨 징크스요 그런거 있잖아 뭐 매번 걸리는 것만 걸리는 음. 뭐 그러니까 항상 그런거 다될듯듯듯 듯듯 하다가 뭔가 어제 하다가 딱하는 마지막 단계에 놓고서 성사가 안되는 뭐 그런거 음. 다된 것처럼 보였던 자리에서 일이 틀어지는 그런 징크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맞아. 뭔가 아쉬워 그래서. 어, 뭔가 아쉽다. 어, 그래서 나는 맨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잘 되는데 저는 맨날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뭐하나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요. 선생님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꼭 경쟁 상대가 있어요. 음. 뺏서 어, 언니한테 뺏겨요 어, 여러분들은 항상 어, 그런 것 같아 음, 그냥 심플하지가 않다 사랑에 있어서 나, 인, 뭐, 연인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심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하, 이, 이 지금 음. 류패를 내가 그랬잖아 나는 이런걸 뭐 이렇게 류패냐 구패냐 이런거 보다도 본인의 운이 이렇게 안풀리는데 류패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 쉽지가 않잖아 어. 그래서 뭔가 지금 어떤 뭐지 그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와 어. 무슨 스멀스멀 냄새 그 누군가가 다가오는 어 무슨 중요한 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러한 뭐 촉? 느낌 아닌 느낌? 어 아직 딱히 누군가가 다가오진 않았지만 꼭 누군가가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확 드러나진 않았지만 음 나한테도 봄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음 딱히 어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또 뭐다 어 불안하다 어. 또 경쟁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음 항상 그랬으니까 항상 내가 좋아하던 사람한테는 뭔가 뭔가 있었다 그래서 결정적인 데가 가지고서 꼭 뒤돌아 서야만 했다 라는 거예요 음. 지금도 이 저기 막 여러분들이 어좀 마음에 좀 드는 친구가 있는 것같아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다. 음, 근데 그 친구가 이것도 징크스야. 여러분인지 그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역시 아, 저기 막 약간 결정장애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쉽게 결정을 못하는? 음 왜냐하면 쉽게 할 수가 없지 왜? 스승님 왜요? 왜 쉽게 결정이 안 되는데요? 몰라서 물어 음 쉽게 결정할 수 없어요 어, 굉장히 망설인다 망설이다기보다는 계속 뜸들여 조금만 더 조금만 더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진짜 다 늘고 죽게 생겼네 음다 늘고 죽을 판이에요 음 계속 관망? 어. 계속 관망만 하라는 거야.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하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든 계속 지켜만 본다. 와 무슨 문화재입니까 지켜만 보게? 음. 딱히 다가갈 수는 없어. 그왜냐면은음 뭔가 냄새가 나. 선생님 무슨 냄새요? 음, 약간 뭐 작업? 음, 작업? 어, 음, 깨끗하지 못한? 어, 순, 어, 퓨어하지 않아. 어, 뭔가 순수하지 않아. 이이 이, 이 느낌은.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역시 다가가지 못하고 상대방 역시 다가오지 못한다. 어, 여러분도 뭔가 찝찝한 거 감지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어. 쌍방이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하는, 그, 여러분의 그 혹시 그거 맞을 거예요. 음. 맞아요.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징크스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아 조금, 이제 선생님 왜 자꾸 말을 뜸 들이세요. 어, 뜸 들을 수밖에 없지, 지금.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아니길 바라는 마음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직업 별 볼일 없다 음, 뭐 보험설계사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어, 영업직이지 영업직 어,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갖다 좀잘 홀리는 그런 음,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은 그걸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게 그래 음, 타고난 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언어의 연금술사 어, 나쁘게 말하면 뭐? 어, 꾼, 음, 꾼, 약간 사기꾼 냄새가 난다, 이거지.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뭐라 그럴까? 자기를 갖다가 포장을 잘한다? 어, 자기를 되게 포장을 잘해요. 젠틀맨이고, 어느 정도 자기가, 어, 어, 지, 기도 있고, 그, 그렇잖아. 뭐, 명예 사장 같은 거일 수도 있지, 어, 명예, 어, 뭐, 명예 부장이라던가, 어, 명예 무슨,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실족은 하도 없고, 어, 직함만 그럴싸한 거, 어, 그런 사람이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럼 선생님, 어, 성격은요? 성격? 응큼해, 어, 응, 은큼해 응, 어, 응큼하고, 속을 갖다가 확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의 속을 알려면은 삼일 밤낮을 연구해도 조금 힘들다 그래야 되나 어~ 조금 살면서 피부로 느끼... 예, 느끼는 느끼 스타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근거 그런 있잖아요 포장지가 너무 그럴싸하다 어~ 까면 깔수록 양파 같은 왜 안에 든게 점점 작아져 내용물이 어~ 그런 거예요 어~ 양파 자꾸 까봐 눈물만 자꾸 나지 왜, 왜 눈물 만셨구나 안에 든 것은 없고, 맵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어. 딱 그런 거야. 조, 그,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자, 그러면서 그 수왕가라 그래야 되나? 어. 돈을, 돈을 이렇게 뻑고기를 날려서 벌었으면 진짜 부자 됐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뻑고기를 어. 날려서 여자를 후리는 재주가 상당하다라는 거지. 어. 이 남자의 후리는 솜씨에 여럿이 울었다? 어. 진짜 몸 주고 어, 마음 주고 돈 주고 그런 여자가 한돌이 아니다 음. 와, 오빠 이 티샷에 오빠 생각나서 사왔어 이거 명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빠 나 이거 오빠 생각나서 사왔어 어, 이거 한정판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알아서 다 갖다 주는 거야 어. 맞아요 이 사람의 직업을 딱히 알아맞추기가 힘들다 왜?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음, 그때그때 그때 직업이 달라요 어. 그럴 수 밖에 없지 내가 그랬잖아 딱히 어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직업이 약간 뭐나 직업이 무뚱그려서 철사처럼 펴지고 이렇게 돌고 그런 걸 처음 봐이 사람이 그래요 어. 어 아무튼 그래 그런 거 있잖아 한 오피스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느낌이라 그럴까? 어. 뭐 커피도 타기도 하고, 어, 실물을 보기도 하고, 상담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갖고 딱히 정해진 직업은 없다. 그러나 뭐다? 어. 그닥 어, 유능한 사람은 아니다. 어, 주댕이로 먹고 산다. 어. 육체로 먹고 사는 애는 아니에요. 육체적인 걸로. 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음,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아닌가 싶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갈등을 해. 왜냐면, 아, 내가 너무 갈등을 한다고 그럴 서 너무 적나라하게 깠나? 어, 이렇게 까면 안 되는 건가? 조금 들까야 되는 건가? <웃음> 여러분도 그렇잖아. 이 사람에 대해서 갈등하는 이유가, 어, 딱히 이 사람의 수익 구조도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 음.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어? 어? 잠깐. 어, 내 지갑이 어디로 갔지? 어, 혜미야 오빠가 지갑을 두고 왔나 보다. 미안해. 이번에 네가 좀 결제하면 안 될까? 어. 다음번엔 내가 살게. 뭐 이런 식이에요. 어. 어? 어, 내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갑이 이거밖에 없네? 뭐 이런 식이야 맨날.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아침에 엄마가 아, 필요로 돼서 아 깜빡했네. 내가 엄마한테 준 걸. 뭐 매, 깜빡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 그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하고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쓰게 돼요. 그다 러 보니까 어떻게 돼? 그치, 미래를 계약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음. 스타일? 어, 스타일은 약간 꼰대? 어, 꼰대스럽다? 어, 꼰대가고 보수적이다? 그, 그, 여러, 이, 여러분이 여자들이 이런, 반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어. 이 사람은요 전혀 성실하지도 않고 전혀 fm 도 아니야 근데 여자들이 왜 꼬여 꼰대 같으니까 얘가 혹시 fm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어 fm 이 아니다 얘는 그냥 꼰대였다 라는 거지 그것도 어떤 꼰대 어 자기만 편리한 꼰대 음그런거예요 음. 저기 막, 그런데도 이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어? 그 그러니까 주변의 여자들이 다 이렇게 빠져 이 사람한테 빠져서 호우적거린다니까 못 나온다니까? 왜못 나오냐?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 딱 관계 끌면 어떻게 돼? 돈 받을 길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가 반쯤 껴서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주변에 여자가 많아요. 돈을 안 갚지는 않아. 갚기는 갚아. 음. 근데 어떻게 갚는다? 어 그런 거지. 찔떡찔떡 찔떡찔떡. 찔떡. 어. 주기는 준다. 주기는 준다. 찔떡찔떡. 그러다가 어떻게 돼? 어. 그런 거예요. 진다 뺀다. 그러니까 인년한테 밀려서 전연 거 같고, 전연한테 음. 밀려서 인연 거 같고, 어. 중간에 내가 좀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돈 많은 여자만 찾으려고 든다라는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얘는 거지예요. 돈 없어요. 어. 돈, 돈 없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없어. 어. 까보면 진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 음, 골치 아프다. 어, 골치 아프다. 얘를 어떡하지? 혹시 여러분, 여, 여, 여러분 이분, 이 사람한테 어, 돈 빌려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돈 빌려줬는지. 어, 나도 없는데 또 빌려준 거 아닌가 몰라. 어, 아니면 말고. 어, 왜냐면 얘는, 얘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렸을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드네 왜냐면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이 그래 어, 생활 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아왜 이렇게 올해는 깔끔하지 못하냐 왜 깔끔하지 못할까 어. 저기 뭐야 호랑이는 어디서 지내야 돼요 음. 호랑이는 산속에 있어야 되지 근데 올해는 호랑이가 물가에 바닷가에 있는 호랑이야 바닷가에 있는 호랑이가 제정신일까? 아니지 바닷가에 있는 호랑이가 어떻게 제정신이겠어요 호랑이는 밀림에서 놀아야지 밀림의 왕자잖아 근데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게 뭐야 미친거지 그러다보니까 어, 사기 또 많이 당한다 이거야 어. 아 선생님 호랑이가 물가에 있는데 왜 사기를 당해요? 딱하잖아. 정상이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심플하게 모자라는 거야. 심플하게 정상이 아니잖아. 호랑이가 밀림이 쓰는데 바닷가에 어, 백사장에서 어, 물, 물에다 물 첨벙 첨벙하고 있어. 그게 맞아. 어, 그 먹지도 못하는 물 짜서 어 그게 맞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뭔가 비정상 뭔가 문제가 있다 카. 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마지못해서 분위기상 끌려가는 거란 말이야. 마지못해서 분위기상 끌려가는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돼? 혹해가지고 뭐 사기도 당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음, 올해는 대체적으로 그래. 그리고 올해 연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 좋은 사람을 못 돼. 어. 왜냐면은 이게 말이 호랑이지 경고망동이란 뜻도 있거든. 음. 경고, 경고망동하면 어떻게 된다? 어, 짠물 마시게 된다. 짠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 파단물 마셔봐. 다 토하는 거지. 뭐지, 뭐지 토사광란 일어나는 거야. 밑으로 위로 다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지. 음. 저기, 막, 진짜 올해는요, 남자든 여자든, 그, 일 같은 거 벌리는 것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 1년에 그, 신수 같은 거 보잖아. 뭐, 대박 난다는 일, 뭐, 어쩐다네. 대박 나셨습니까? 어, 대박 난 사람 아무도 없을걸? 어, 아이,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은 대박이고 자시고, 그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어, 부모 돈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힘으로 벌어먹고 살아, 사, 되는 사람들 대박 낫떠니까 아니잖아. 바로 그거예요 요즘에 먹고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연애도 꾸여. 이 연애도 먹고 살기 수월해야지 연애도 수월하게 되는 거지. 내가 어 먹고 사는데 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그 유난히 경, 상대방의 경제적인 부분을 갖다가 안챙길래안 챙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올해 들어서 유난히 가족 범죄 같은 거더 많이 늘어나잖아. 왜 그러겠어?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예 응. 3번 카드도, 뉴패가 그다, 뭐, 외모나 스타일 같은 걸 갖다가 봐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썩 좋지가 않다라는 거야. 어. 답답하죠, 여러분도 안 풀려서. 어. 나한테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찾아올까, 이제 걱정도 되죠. 이쯤 되니까 이러다가 나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죠? 어. 그리고 저기, 막, 나이, 그, 재혼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재혼 쉽지 않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옛날 같지 않아요. 어. 진짜 사람이 괜찮으면 연애하다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괜찮은 사람 만나기 어렵다. 향후 3, 4년 정도는 힘들어요. 향후 3, 4년은 힘들어. 음. 왜냐면 경제,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뉴페고 이 구페고 다안 돼, 여기는. 내가 이런 말 하기가 조금 그래서 내가 연애 쪽은 안 건드렸던 거야. 저기 막, 여러분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안 돼요. 저기 저렇게 팔짱 끼고 지나가는 것들은 뭐예요? 어, 그것들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하는 데 옆에 있었거나 아니면 박수라도 쳐졌거나 응원을 했거나 뭐 하나 했겠지? 어. 그러니까 옆에 뭐 하나 달고 다니는 거겠지? 어. 근데 요즘에 뭐 연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진짜 20대 때 어. 그렇게 만나서 친하게 오래오래 서로를 알아가는 커플 아니면서 아닌 바에야 30 넘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보면 많이 깨져요. 아, 어. 많이 깨져. 다들 짝 없어. 잘봐 봐. 짝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짝 있는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딱 받, 통박 두둥이니까 얘 갖다 버리면 어디 가서 얘만 안에 못 얻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마켓에 안 나온다니까? 이미 짝들이 다 지어져 있다니까? 어, 걔네들은 옛날에 다 이미 저, 어 놓은 거라니까? 그럼 지금, 지금 짝된 애들은 얼마 못 가? 어, 35살 넘어온 사람도 얼마 못 가요. 왜냐면 자기 고집이나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일단 직장이라는 게 저기 막딱 잡혔어 서른 다섯 넘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엄청나게 따지는 거야 따질 수밖에 없지 내걸 지켜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얼굴하고 외모 갖고도 안 된다는 거야 그때 가면은 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희망고문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음. 소통도 안 돼. 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 아, 그 사람 어쩌면은 잠수 탈 수도 있, 있어요. 어, 연락 잘안 되죠? 어. 왜 연락이 왜안 될까? 여러분들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어요? 연락 안 되죠? 어. 음, 혹시 그 사람 저거, 뭐지,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걸로 만났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 어 저기, 막, 그런 어떤 단체? 그런 거 있잖아. 뭐, 동호회 같은 거. 어, 그, 저기, 아니면은, 회사 회 사람이 사 이러면은 어, 안되지 회사 사람은 잠수가 탈수 없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무너지고 상처를 입은 걸로 봐가지고는 이건 회사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개별적인 자리 같고 어,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그 사람한테 혹시 여러분들이 한푼두푼 푼 모아놓은 쌈짓돈 같은 거 빌려줬어요? 응근데그 어,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나 잠수탔나 음, 그런 사람도 있다 어. 아니면 음. 아니면 음. 갑자기 어, 갑자기 잠깐만요 이거 조금 더 뽑아야 되는데 얘는 어. 얘는 조금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사탄도 울고 갈 그거네 음, 어저께 카드가요 제목은 사탄도였는데 카드가 그날의 그 일진으로 풀리는 거거든요 그날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나 따라서 일진으로 풀어,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얘 어, 저기 막 여러분이 갑자기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 어. 여러분, 이 사람하고 그래도 조금씩, 어, 저기, 뭐, 어, 어느 정도, 조금씩 서로 알아 봐, 알아가 보겠다라고 계획하실 계획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어 그런 것 같아 어, 이제 자기야 우리 슬슬 알아가 볼까 우리 그럼 이제 사 우리 좀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 볼까 그렇게 어, 어느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진 느낌이 난다. 갑자기 일이 틀어졌다. 어 그렇게 그렇게 보여줘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나? 없어졌나? 증발했어요? 음. 이 사람 뭐 하긴 뭐해? 이 사람 어디 숨어 갖고 또 뻐꾸기 날리고 있어. 어이 사람한테 여자 여러분만 아니에요. 어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지금 여러분 이 사람 찾고 있어요? 만약에 돈을 빌려준 거라면. 돈을 빌려준 거라면 실망한다. 어, 실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약간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약간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하고 지금 뭔가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본거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이 내뉴팬지 아닌지 아직 저, 제대로 사귄 게 아닌 사귀는 건지 아닌지 참 애매하다. 어, 확실하게 사귀자 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듯이, 우리 사귀면 어떨까? 자기야, 그런 거 있잖아, 어. 구체적으로 손가락 걸고, 그래, 우리 제대로 사귀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든 좋을까? 우리 저거 먹으러 갈까? 우리 그럼 내년에는 어디 갈까?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어, 미래를 구상한 관계? 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 어, 뭐라고 딱 정리할 수 없는 관계로, 어, 저기, 막,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연락 안 되잖아. 음. 연락 안 돼요 어. 뭐 혹시 어디 고발 고발 당했을 수도 있고 어. 돈만 안 빌려줬으면 돼 어. 돈만 안 빌려주면 금전적인 손실만 없으면 되지 근데 여기는 금전적인 손실도 있을, 있는 있것 같아요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 사람이 있다 어. 7, 8월 정도는 금전적인 손실을 받고 그 애매한 상태에서 어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어 사람이 연락이 지금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갑자기. 음,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어, 뭔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를 어떡하지? 어. 암튼 3번 카드 내용이 좋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어, 여러분들의 유패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실망적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좀한 박자 쉬어가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 내가 솔직히 그 연애운이 펼려나가는 시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안 해도 이거 다 봐줘요. 근데 내가 이걸 안 보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음... 왜냐하면 이좀이 이런 사사 건 사기 이런 게 되게 많아 근데 딱히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요 선수들은 물 물증을 안 남겨 물증을 안 남겨 오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게 만들지 내가 언제 빌려달라 그랬냐 뭐 이런 거지 빌려달라 그랬으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그렇게 얘기 안해 자발적으로 내게 하게끔 만드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돈달래래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도 못해 어, 조금 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아닐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조금만 더 지켜봐요 무조건 뭐야 선생님 그 새끼가 그럼 나한테 사기친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닐 수도 있잖아 어, 아닐 수도 있잖아. 여러분이 이걸 본 거는 불안해서 봤을 거야. 어, 불안해서 보고, 이것도 내 징크스가 아닌가. 다른 년한테 이거 뺏긴 거 아닌가.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돈이 개입되지 않은 거라면, 딴 년한테, 어, 저기, 뭐, 딴 년하고, 어, 노노라고 여러분하게 연락이 안 되는 수가, 있는 거, 안 되는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딴 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 그냥 발를 확, 를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근데,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 이용가치가 더 있다라고 싶으면은, 나타나요. 어, 나타나는데, 아, 이,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 그리고더 이상 가면 나의 그 신변이, 어, 내가 이런 걸, 이런 걸 갖다, 이렇다는 걸 갖다가, 어, 여러분들이 알겠다 싶을 때는 어떡한다? 어, 그럼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도 피말리는 작전? 어, 피말려가지고 스스로 떨어지게 하는 작전을 펼친다라는 거죠. 음, 암튼, 3번 카드, 아, 아나 몰라 나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리딩 했어요 음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무릎이 닿기도 전에 6패 파헤치기 아주 그냥 샅샅이 파헤쳐 드릴게요 아... 아 이게 이 차라리 이게 리딩이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그냥 옛날 사람 욕하는 거였으면 좋겠어 음,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좀 좋게 나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조어조어 조, 어, 내용이 좋게 나오질 않으니까 하면서도 너무 미안해 그렇다고 억울를끌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음 제발 이 마지막 카드는 좀 좋게 나와라 음, 성격, 에뭐 직업, 체력 언제 어디서 만날까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리딩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만날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벌써 이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아싸이 모르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 이 사람한테 이사람 뭔가를 갖다가 베풀어준 상대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내가 명략도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베풀어준 상대일 확률이 높아. 음. 게 정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음. 여러분, 저기, 막, 슬럼프 빠지셨네? 어, 왜왜 왜 슬럼프 빠졌어요?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 양손에 떡을 지고서 어, 저울질 했나? 상대방이? 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 둘을 놓고서 어, 비교 비, 비교 분석 중인가? 맞아 봅시다. 맞아요. 어, 뭔가를 갖다가 둘중 하나를 갖다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 둘다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 어, 벌써 마음에 들었다면은 선택했겠지. 뭐 이렇게 고민하겠어. 근데 그냥 둘다 무게가 비슷 비슷하니까.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다. 차라리 아싸리 다른 놈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둘다안 되잖아. 음둘다안 돼요. 왜둘다안 되는 거지? 뭐, 뻔하겠지. 뭐. 음. 싸웠어요? 그, 치, 그 친구 그래도 어, 저기 막뭐 뭐 직업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음. 야, 아. 이거는 저기 마, 전형적인 저거다. 이 어. 예, 저기 마, 이 사람한테 어,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어, 이, 이 남자한테. 어. 여러분들이 내려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 놓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방한테 어 뭐, 뭔가가 있다, 어, 뭔가가 뭔가 뭔가가 뭐지? 음, 어 맞아요. 오래 전부터 어, 내연녀라든가, 어, 아니면은 이 사람 그런 거 있지? 사실혼 관계, 어, 오래된 연인이 있다라는 거요 오래 오래 전부터 성적인 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라고 보여져, 음. 와, 등잔 밑, 그것도 등잔 밑이 어둡다. 이, 이, 이거는 무슨 사내나 이런 냄새가 나는데, 어, 오랫동안, 어, 오랫동안, 사내에서 비밀리에, 어, 성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어, 사내가 아니라면 음, 그 저기 그런 내가 소속된 어떤 단체, 어, 단체 무슨 그런 거 이제 요즘 많, 많잖아요. 마을에 무슨 뭐 무슨 청년회, 장년회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간 너무 모임이 너무 많으니까 하여간 그런 것들. 어. 이게 회사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회를 만들 동호회 같은 거 만들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몰래 어 저기 막 사실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 음 6개월 이상 살았고 예를 들어서 동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혼에도 간주 돼요 음, 알고 있죠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 음그 그러니까 정도로 그러니까 딱 그런 그런 관계가 아니라도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어, 저기 막이 사람하고 관계도 꽤 오래된 사람인데 근데 왜 결혼하라고 이 상태로 이렇게 오래 있었지? 어. 근데 이 사람이 어, 저기 막 아이그좀 그런데? 음. 이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약간 호감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얼핏 보기엔 이 사람이요. 어, 굉장히 가정적이고 괜찮아 보여. 어, 굉장히,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얘는 여자가 많아요. 음... 여자가 많고 왜냐면 얘는 좀 여자를 갖다가 좀 다룰 줄 아는 남자라 그래야 되나? 음, 잘 다뤄요. 어, 조금 셀것 같아 정력도. 어, 잘한다. 어, 여기까지 봤을 땐 그래요. 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봤을 땐 얘는 잘해. 어, 그리고 저 직업도 어, 나름 괜찮고 직업도 나름 괜찮고 이거는 자기가 일궈 놓은 것 같아요. 뭐 부모한테 받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저기 막 가족한테도 어느 정도 어,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 그렇다고 얘는요. 어, 그 뭐지 남사친 여사친이 꽤 많다 어 인싸 인싸는 인싸인데 그렇게 말 많은 인싸가 아니라 어 처세가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지 거의 완벽하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 여러분들도 어 어쩜 모를 수도 있고 설마 그 사람이 그럴까요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얘는 행동을 할다가 조금 신중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근데 여기 타워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은 기계, 기회에 이 사람의, 어, 그치. 무대 뒤, 어, 무대 뒤 배경을 본게 아닌가 싶어. 앞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한 무대 있잖아요. 그 무대 뒷면을 갖다가 여러분이 본게 아닌가 싶네. 음. 이얘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뭐가 어어 어, 저기 막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깊지 않아. 어, 깊지 않고 그냥 성적 호기심 정도? 어. 얘 얘하고 잠은 어떨까 뭐 이런 거? 음. 얘하고 잠은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는 어 관계가 깊게 발전하는 느낌은 안 보여요. 왜냐면 그 전에 여러분이 어, 어 얼떨결에 이 사람의 그 무대 뒷 모습을 보고서 이 저기 막 꺼져 이랬던 것 같아요. 어, 꺼져 그랬던 것 같아서 거, 어, 몸, 얘가 여러분들한 하고 뭔가를 갖다가 성공하지는 못했지 아니한가 싶어. 어, 그렇게 하고 얘가 여러분들한테 저기 막좀얘기좀하자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어, 얘기지마자 어, 그런 것 같아요. 왜? 좀 그거 비밀 비밀 좀 지켜달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싶다. 어, 지금 나내그 저기 막그 지금 그 무대 뒤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다라는 거지. 응, 사이가 좋은데 그 사람이 날 갖다가 항상 뭐야? 어, 뒤에서 말없이 내조해주고 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어떡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발견이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그것 좀비밀좀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어, 얘기했을 수도 있지. 음.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이 저기 뭐야? 근데 왜,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왜 그랬냐? 하면 이, 이 권태기가 온 거야. 너무 오래 사귀다 보니까 딴데 눈이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약간 권태기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추파를 던졌는데 그, 그게 그 제대로 성공하기도 전에 어, 성공하지도 못하고 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얘도 뭐야? 어, 오한이 벙벙하는 거죠. 얘도 당 적잖게 당황을 한 거예요. 적잖게 당황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그 여자하고 헤어지겠다라고 어고 이, 얘기할 수도 없어. 왜냐면, 그, 뭐지? 지금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 여자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단 말이지.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사이가 나빠서 여러분들한테 대시한 게 아니야. 그냥 가벼운 호기심? 음. 가벼운 호기심이에요. 가벼운 호기심이 일이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럼 선생님, 어떡해요? 어떡하기는. 기다려봐야지. 여러분, 이 사람 원해요? 어, 굳이 뭐 성격, 나이, 뭐 이런 거, 외모 이런 거알 필요도 없네. 아는 사람이니까. 음 그런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라 굳이, 그걸.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하고는 그렇게 오래 사귄 것 같지 않아. 그냥 관심 정도 있는 것일 뿐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가 뭐지? 응. 그럼 뭔가를 느꼈어. 선생님 그 뭔가가 뭔데? 아 그런 거 있잖아. 응. 저 여자는 어떨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그런 것처럼 어 막연한 호기심 같은 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어. 알아보고 싶지만 어떻게 돼? 어, 닿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런 거예요 닿을 수 없는 사람 음. 얘는 이 여자 두고서 참. 맞아 어. 여러분들하고 그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어, 좀 성적 매력이 있나? 어 성적 여러분들한테 그런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분들하고 약간 그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 쟤 어떻게 처리하고 와야지 쟤를 둔 상태로 나를 만나. 나를 내가 뭐야 내가 세컨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견이 대립이 되네. 의견이 대립이 되고 그러고이 감정이 그렇게 막 넘치는 사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긴 좋아해.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막 넘치고, 막 뜨겁고, 이런 사랑이 보다가, 보다는, 어, 저기, 막, 그냥, 별? 어. 별 하나의 사랑? 뭐, 이런 거지. 어, 그런 거예요? 어. 이게 누굴까? 이게 여러분인가? 아니면 그 여잔가? 여러분이 살짝 흔들렸던 건 맞는 것 같고, 음 근데 안 되는 것 같네. 어, 안 된다. 어. 저기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내가 내가 너의 그냥 하룻밤 노리개 상대는 어 되지 않겠다. 어, 노리개 상대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 좀 뭐랄까? 잠을 못 잔다. 왜 잠을 못 자? 뭐못 자긴 못 자죠. 저기 뭐 자기 그 내연의 여지 내연녀지? 내연녀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를?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원래 말뚝은 그 여자였는데 어. 그 여자가 지금 안게, 알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래서 그, 그 숨겨놨던 그 여자가 어. 하고 좀 지금 안좋안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러니까 얘가 얘가 지금 헛짓거리 하는 바람에 그 여자도 잃고 여러분도 잃는 게 아닌가. 음 어, 그렇게 보여지는데. 음. 이 사람 직업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 막 그렇게 대단할 것,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 여자 하나는 책임질 만한 어 능력은 된다. 어 능력은 되고 그리고 뭐 회사를 다닌다면 분석하고 무슨 자료 통계 내는 그런 약간 수비학적인 네 아니면 회계사 뭐 이런 이런 직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 쓰는 직장은 아니다. 몸 쓰는 직장도 아니고 어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다 막뭐 뭐,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분석하는 뭐 마켓 뭐흐름 같은 거 조사할 수도 있고 암튼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어 약간 역마성이 있지만 분석하는 직업이 아닌가 싶어 음. 그렇게 하고, 아. 음... 맞아요. 어, 여자가, 어, 여자가 있 어, 여자가 있고. 여러분 까지 하면 두명의 여자가 있는거지 어, 두명의 여자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어,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 는 계속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많이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이 사람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다 어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 이 여자에게 줬던 그만한 마음은 주지는 못한다 어. 왜요 선생님 왜요 얘하고 오래됐어 그리고 얘하고 성적인 코드가 잘 맞아 어, 그럼 저는요 어, 내 여자나 밤하, 밤하늘의 별과 같다고 어, 저 별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 어. 왜냐면내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별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은한 번쯤은 주, 어, 손에 져보고 싶은 그런 사람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거지. 하나의 어떤 인생의, 어, 추억을 만들고 싶은, 어,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어, 안 되는 것 같아. 어, 이 사람도 지금 고민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는, 왜 고민을 많이 하냐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 생기긴 생겼거든. 그 다음에, 그리고 구설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변명을 해. 이렇게, 얘가 변명, 이렇게 변명하는 애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하고, 어, 자기도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안될 거라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얘냐는 얘냐, 얘냐. 두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얘는 그거 못해요. 어. 이 노, 저 여자 내려놓기 진, 진짜 힘들어 이, 저, 이, 저 여자가 하루 이틀 된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착해 어. 그리고 오래전서부터 속공업을 마쳤고 속공업도 잘 맞아 어 그니까 여러분들만 조금 애매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저 여자를 갖다 몰아내고 이 여자를 차지하자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 어, 그렇잖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꼴이 돼버리잖아.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또 얘를 갖다가 놓기도 좀그래왜냐면저 여자가 있는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쌍방이 뭐다? 애매한 거다. 그러니까 얘가 뭐다? 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숨어버렸네 잠수닦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다라기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아 몰라 일단은 모르세 일단은 모르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 그런 느낌이 난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폐, 뉴패뭐 이런 거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이거 이 관계 끝내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이관계끝끝다는데 7, 8알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끝낸다 이 관계를 끝내고 음. 이게 뭐지? 음. 에이,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끝내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더 있어 더 있어봤자 좋은 꼴못 보고 어, 더 있어봤자 좋은 꼴못 보고 그렇다 보니까 어, 그런 것 같아. 그 얘는 어떻게 됐나? 어, 얘는 좌절, 좌절하는 거지. 어,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돼? 그 여자는 어떻게 된그 여자 어떻게 돼? 그 여자도 길게 갈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 둘다 놓치는 둘다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 모르지 뭐. 왜냐면 이렇게 정이 깊으면. 어. 얘가 이이 이 여자는 쉽게 놓지 않을 거예요. 음, 만약에 이 여자를 잃을, 잃을 것 같으면 가서 빌 거야. 어,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안 됐지만 음,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 됐지만 음,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음, 그런 것 같아. 전연인하고도 좀 고비를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어, 전연인하고도 고비를 맞을 것 같고 조금 어, 답답하다 어, 전연인하고는 그런 거지 냉전 뭐 비슷한 거 어, 냉전 비슷하고 막 팽팽한 기운 있잖아요 답답한 그 상태로 어, 한동안 갈것 같아요 한동안 가다 뭐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들하고는 어, 엔딩이 그닥 좋지 않다. 어. 이거 보, 그거 봐. 내가 내가 솔직히 내키는 느딩이 아니야. <웃음> 내키는 느딩이 아니야. 아 이럴 어쩌지요? 어, 쩌지요 어. 그냥 당분간은 뭐 이렇게 연애 생각하다 하기보다는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세요. 어, 노 노시고 내가 이 솔직히 음 그래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아니야 어, 깎, 어, 그, 올해 그러고 뭐어될 사람들 같았으면은요 벌써 됐어 봄에 어, 봄에 벌써 됐어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는 어이 인연이 조금 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 어, 봄 여름에 됐어야 돼 됐을 것 같았으면. 음. 예, 여러분 어,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웠겠지만아 음, 그러니까 자꾸 내 리딩하면서도 기분이 처지잖아 이러, 이렇게 나오니까 욕도 못하겠고 여기다 내가 무슨 욕을 해아무튼네 음, 여러분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